연비야 연비야 이거 봐봐 저기 빙판 보여 여기? 오 잠깐만 물 먹고 있었어. <웃음> 물 먹다 어 아, 방금 목에 뭐가 걸렸는데? 자, 설명을 잠깐 하면 지난번에 요 빙판섬 얼음 섬에서 저희가 핵발전소를 고쳤어요 핵발전소 고치고 그 다음에 유토피아 7597 요거를 오. 얻어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섬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은 유토피아를 가보도록. 해이티미왜이지미 <웃음> 어, 어, 방금 이비미디이티 진짜, <웃음> 어, 진짜 방이티미미디 <방금>, <웃음> 근데 우리 고급 이얻었는이 그거 지금 재료 있나요? 다 되나요? 다시죠. 고급 헤 고급 다 그러네. 더더 예. 신하길래 나도 덧? 나도 더 어, 나도 더 뭐지 뭐, 무슨 뭐지? 것이지? 범도 잡을 수 있는 건가? <웃음> 아 이거다 고급 고정식 앵커. 야 티타늄이야 여덟 개나 들어간다. 아, 미쳤네. <웃음> 근데 그러 보니까 저섬 가서 나 탐지기를 안 해봤는데. 어 하고 근데 와. 저큰 대를 다시 가라고? <웃음> 하고 오라네 엄마. 엄마 저기 안 가봐서 잘 모르나 본데 저기 존나 커. 아 근데 한 번. 탐지기로 한번 켜 보기라도 해. 저기 스노우 모빌 타고 돌아다녀야 된다고 저기. 근데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 와. 그냥 살짝 켜 보고만 와. 얘가 답정너네. 어, 살짝 켜 보고만 와 봐. 야, 진짜 그냥 답을 정해 놓고 얘기를 하네. <웃음> 제안을 하지 마. 그냥 명령을 해, 그냥. <웃음> <웃음> 그럼 갔다 와. 지금 <웃음> 오는데요? <웃음> 여기? 자만 너 그대로 서 있어 봐. 봐 어? 봐. 키지도 않고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어? 이거 안켠거 보여요? <웃음> 입만 열면 구라가 자동으로 나오네? 엄마! 왜? 우리 한 금쪽이 좀 혼내주세요 우리 아이가 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아 여기 이섬 아예 신호가 아예 안 들어와요, 그냥 아. 아 그냥 가자, 이건 안 된다, 이건 그럼 빨리 오세요 네 어, 엄마가 보내 놓고 빨리 오라면 은 조금... <웃음> 조심히 오라고 하면은 <웃음> 아니야, 그 우리 가족 타입이야. 어? 그 스노우 모빌 하나만 들고 가면 안 돼요? 길이 없어. 우리 배 근처로 갔을 때. 어, 배를 그러면은 최대한 그쪽으로 붙여볼까? 제가 스노우 모빌 앞까지 두고 왔습니다. 어, 우리는 오... 바다로 나갔는데. 어요 이 자식아? <웃음> <웃음> 여기 어, 여기를 곧쯤, 뛰어. 고쯤 고쯤에서.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됐어! 와 이걸 하네? 나이스! 내려 내려 좀 안쪽으로 못 움직이나? 하늘에서 어. 운전이 안 되는 거 같아 아눈 위에서만 운전 되는구나 테스트 한번 해볼까 우리? 오케이 앵커 좀 올려줄래? 안패나? 가자 얘 앵커 올림? 어얘 음. 떨어져가 떨어졌어 야 어디 갔어? 그대로 바다로 빠졌어 어 그대로 바다로 네. 풍덩하던데 중고장 타인 올리지 마라 침수차는 아6기통 근데 별로 안 세네 한 8기통은 돼야 되나 요 <웃음> 욕심이야 욕심 욕심이야. 욕심이야 자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아니 보시는 도중에 X됐다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X됐다고 <웃음> 야 유토피아 씨짜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요? 너무 궁금해 나도 진짜 미터 끝 남았어? 아니야 음, 1200m 1200m? 와 근데 그런 생각을 해 음? 유토피아라고 해서 마냥 좋을까? 근데 내가 본 미드에서의 유토피아들은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 뭔가 스스로 독재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원을 독점하려고 든다던가 형 항상 혹시 를플레이스 그 봤어? 고플레이스도 그 마찬가지고 뭐 워킹데드나 뭐 여러가지 <웃음> 야 뭐야! 아 빗소라 자원 좀 그만 써 팔기통 됐잖아 아 팔기통은 달아줘야지 아니 그, 어. 이거 낭비야 낭비 상남자 특 팔기통 엔진 스 유토피아 음, 보인다 어 그래? 예. 네, <웃음> 야 너무 최신식 건물인데? 어, 근데 유리가 살짝 깨진 것 같다 어? 야 이것도 망한 동네 음. 아니야 또? 오, <웃음> 어, 야 이거 근데 빌딩 숲이야 여기 저 건물이 하나가 아니다 우와, 우와. 야 근데 무섭게 저기도 왜부서져 있냐? 그러니까.. 어? 근데 빌딩 뒤로 사람들의 흔적이 있다! 불이 켜져 있어요 마을이 어? 그러네 어 불이 켜져 있다고 그 다음에 지어진 건물들은 부서져 있지가 않아 우와! 혀오랑 이어놨네 건물을 그러니까 지금 빌딩 빌딩 사이를 이어서 막 공중집을 만들어놨어 그럼 여기서 한번 자자 다 같이 그래 그래 그래 나주로 만들자 농사판인데 밭인데 밭! 오. 오. 응? 어? 이게 뭐가 막 돌아가? 아, 이게. 어? 어, 이거 파이프 아, 맞춰야 되는 거다. 어 퍼즐이다. 어. 이거 물 호스 퍼즐이야, 퍼즐. 이게 어떻게 하면 다 연결되는 그 각도가 있나 본데. 따라가다 보면은 야, 이게 돼 있어, 여기. 펌프가 있어, 펌프. 여러분. 어. 음. 어, 펌프가 이렇게 있고. 어, 근데 전기가 필요하대, 여기는. 어차피 이거 펌프 연결해도 안 나올 것 같긴 해, 지금 당장은. 에토의 코드 일부 필요. 어, 노트다. 그렇지. 이미 아. 대토가 진짜 천재소년이었네 저 군대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돼지라던가 그런 쥐라던가 아 캐르반타운 우리 그때 절벽집 있었던 거를 쟤네가 부숴버렸네 이게 지금 물탱크네요 딱 봐도 그죠 아, 여기에 물이 들어 있는 거 보니까 물 탱크가 여기 이렇게 있고. 아 형. 어? 여기 펌프 쪽으로 오면은 옆에 발전기가 있는데 거기 타이애나들이 있어. 어, 오, 어기야왜 어, 그냥 지나가? 문어벌러. 어, 어. 어, 정신 못 차려. 어, 정신 못 차려. 그렇지. 이거 운반 뭐냐? 원래? 상하차. 아니, 이거 점프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있나? 근데 바다 위에 있는 이 마을인데 하이에나가 살아있다는 것은 제도 어떻게 사연이 있는 아이가 아닐까요? <웃음> 불쌍하냐고 아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살려둬야 되냐고 <웃음> 죽였다 여기 올라갈 수 있게 하나만 대줘 그렇지 될것 같은데 이제? 이오 어, 됐다! 그렇지, 일로 들어가서 이 반대쪽에서 열어주면 그렇지, 열렸어! 오. 아 근데 이게 단데 뭐야? 아 이건가? 어 여, 여기 짐라인도살수 있네 이거 케이블. 이렇게 오는게 아니었나본데 어, 어 그래? 여... <웃음> 아하 오. 그러네 반대네 아하. 뭔가? <웃음> 케이블을 끌어당기세요 아 케이블로 어따 또 연결하는건데 그러면? 여기 있긴 한데 가서. 그 지붕 위에 보니까 올라갈 음. 뭐가 있긴 하네요 아, 여기 서사다리있도있다아기기까지 음... 끌고 가야 되네. 어 음... 여기 있어. 아, 그리고... 여기 아어 여기 있이 여기 있어. 여기 있기 있어. 이어기 있어. 여어기 여기 어 여기 여기 그렇지. 하나는 저기 지붕에 하고 어 온다! 오. 전기가 와! 그러면 이거를 아, 아 저기다 저기 저기 저기 해. 어 이제 요 가져가야지 박스 가져가야지 아 어. 박스로 여기 지붕 올라가서 케이블을 끌고 짚 라인 타고 설치해야겠다 A few moments later. 오 됐다 연결! 그렇지 어 됐어? 여기서 케이블 끌어 당겨가지고 저 지붕이네 이제 아 아까 했던 것처럼? 어 아까 했던 저기를 이제 가서 저기다 연결한 다음에 발전기까지 여기다가 하나 왔다 그 다음에 케이블 끌어당기기 한번 해서 이제는 저기 여기 떨어지면서 어, 어 대박인데 여러분들? 쫙! 징! 그럼 이제 저거 펌프 테스트 해보자 소리가 나아! 오. 어 파이프가 있나? 움직이고 있어 물이 이 퍼즐을 하면 어. 돼 이제 오케이 오케이 물 나온다 어. 어 파이프 물 내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맞춰보고 있거든? 오 온다 온다 온다 굴렁 굴렁 굴렁 굴렁 굴렁 렁어 그러면은 이게 물이 채워지면서 여기에 내가 들수 있는 게 있던데? 그렇지 아, 이산화 산소통 이거 오 이산화 산소통 어 이산화산소통이... 저거 먹으면 목소리 변조되는 거 아닌가? 그건 헬륨이고 <웃음> 이산화 산소통을 그럼 어디다 쓰는 거냐? 어 저기 빨간 불 들어서 타워에 어디 어디 형 요거 요거 요거 요음아 이거 작살을... 이산한산소통이랑 작살로 짐라인 그 아... 만드는 건가 보다 그럼 작살은 어디있어 그러게 작살이 어디있을까 아니 우리 다큰 사람 6명이 천재 꼬마 아이 대토의 손에 놀아나는 스토리였던 건가? 뭔가 대토의 흔적 찾기에 급급해 우리 그냥 우리끼리 살아도 되는데 사실 어른놈의 자식이 말이야 어른들에 왔는데 인사도 안하고 어디 있는 거야 이자식 도망간 건가? <웃음>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싸가지가 애가 좀 띠껍네? 띠까 그니까. 딱 와서 그냥 90도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딱 <웃음> 해야지 여기 입구열쇠 어? 두개 필요하대 여기는 열쇠 죄다 숨겨놓고 말이야 이거나문 그러니까. <웃음> 앞에 집에 걸어놓은 찍어 거지 지금? 그래 네. 막, 근데 막상 만났더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할머니야 <웃음> <웃음> 아 이거 <웃음> 옛날 흔적이었어 <웃음> 아 이것도 열쇠 어? 야 안에 사람 있어! 어? 어? 어? 와. 어디요? 감옥열쇠인데 여기 감옥 안에 사람 있다니까 말하는 소리 들려 근데 네, 감옥 안에 사람이면 꺼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웃음> 그러, 그건 또 그러네. 한 내가 풀어달라 하는 거네, 지금. 대사는. 아, 그래요? 음 울러프는 어디 있대요? <웃음> 울러프. 울러프 협곡에 <협고개>. 아, <웃음> 협곡에 <협고개. 웃음> 작사를 먼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아이템 뭔가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 게없으면 말이야, 어? 만들어 야될거 아니야, 산티스. 하는 게 뭐야? 작사를 어떻게 만들어? 산티스 너할 줄도 몰라 그런 것도? 그... 어떻게 이 땅을 밟은 거야? 쟤가 우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한테만 뭐라 그러는 거야. 너무하잖아. 갑자기 편드세요. 어, 노동자를 보장하라. <웃음> 갑자기 노동운종. <말> <웃음> 갑자기 노동운종. <웃음> 갑자기. <웃음> 노조 대표 됐어, 갑자기. 엄마도 사실 다른데 가면은 말단다원이거든 <웃음> 아니야 우리 엄마 그럴 리가 없잖아 <웃음> 그럴 리 있어 설마 이 대토 이 자식 요흙 중에 하나에다가 열쇠 묻어둔 거 아니겠지? 어? 아, 그러게? 흙 파볼 까요 그럼? <웃음> 아니 어, 진짜 좀... 참 많이 줬잖아 얘가 아 생각해보니 사을 주고 흙을 파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웃음> 내가 언제 나와? 아 잠깐만! 야 그러면 금속탐지기 한번가볼게요어 nope. nope. 그러면은 nope. 저는 삽 하나만 nope. 줘볼래요? 전혀 nope. 가능 안하는데 nope. nope. 저삽 하나만 줘봐요 알았어 아 근데 진짜 진짜 그거면은 정말 이거는 플레이어 연매이라고 만든건데 와! <웃음> <웃음> 야 여기 나갔어? 이거 흙 파면 벌레 엄청 나오는데? 어, 음, 벌레한테 맞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벌레한테 맞기도 한다고? <목> 올로프의 마스터키... 끼... 어 잠깐만! 야 이게 일기에 이게 있다! 어, 동그라미. 어, 저 동그라미가 있다, 야 지도에. 아 근데 그럼 이 지점이 설마 그... 흙인가? 맞는 것 같아요. 파니까 코드 나온다. 아, 오케이. 음. 나이스. 어이가 없네. 아, 나 이러... 이런... 삽 나이스. 뽀개졌어. 아, 나삽 있으니까 내가 할게. 잠 기다려봐. 나랑 한편이 하나씩 했고 하나 더 나왔던 거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잠깐만 T로 봐야 되나? 어? 열렸어? 네, 오 열렸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뭐야? 야, 어 작살이다 뭐라? 아 작살 있어? 그 다음에 큰 배낭 야 청사진 큰 배낭 오 대박 연구할 수 있으면 큰 배낭 야 우리 배낭 없이 여기까지 온게난 <웃음> 배낭 이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자 사용 저 액수에다 꽂아야 되나 봐 우와 오!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이제 그거야 짚라인 그렇지 가가가가 괴물 가, 가, 가. 있어 괴물 있어 어? 안에 괴물 있어